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지금 시장이 1월 초 연초부터 계속 이제 반등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와 무관하지 않게 또 어, 증권형 토큰 관련돼서 또 지수가 계속 상승하면서 이 증권주들 흐름이 아주 연초부터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그 작년 내내 주구장창 하락만 했던 증권주들이 어, 다시 이제 반등을 할지 오늘 한번 요 증권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주의 4분기 실적 전망을 보시면 아주 암울하죠. 어뭐 반도체 실적이 암울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급등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들이 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주 마찬가지죠. 4분기 암울합니다. 실적은. 어 주요 증권사 6곳 가운데 메리츠 증권을 제외한 5곳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정도 줄어든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 62% 급감, NH46, 키움, 삼성 고점 대비, 정,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씩 줄어질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권주들이 아주 상당히 반등을 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SK증권, 어얘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어 여기에 어 함께 증권형 토큰 개발을 나섰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SK 증권은 전고점인 지금 900원 라인대와 상당히 이제 가까운 거리까지 올라와 있고 200인선도 이제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증권주 흐름을 보시면. 한화우, SK우, 시가총액 300억, 100억대의 이런 가벼운 종목이 오늘 상승폭이 좋았고, SK 어, 토큰 관련해서 상승했습니다. 또 한화 6.7%, 어, 요즘 또그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키움증권, 어, 개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증권사죠. 오늘 신고가 도달 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10만원대까지도 이제 돌파한 모습이고, 시가총액은 2조 6천억. 어,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시면, 교보, 얘도 이제 증권형 토큰 관련주죠. 유진, 유한타, PBR 보시면 이제 저 퍼, 저, 저 PBR주죠. 교보 0.25, 유진 0, 0, 0 2 6 한양 0.25, DB 0.2. 이런 기업들이 이제 2%가량의 이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메리치가 대장주였죠.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갔던 종목이지만 오늘 조정을 받았고 펄은 7배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4조대로좀 여기 있는 1 천억 원대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무거운 편이죠. 그리고 이들 종목들 몇개 종목 한번 차트를 보시면 먼저 한화 계속 반등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두나무 지분 6.14%를 가지고 있죠. 다음은 키움증권. 얘는 이제, 어, 페어스케어 랩이라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MOU를 오늘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전 고점인, 어, 10만 6천원대와 가장 가까이, 한 4% 정도 더 상승해주면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교보증권. 어, 1월부터 계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미술품 조각 투자 관련된 기업이죠. 유진이 마찬가지입니다. 1월부터 계속 상승해서 이제 200일선도 돌파한 모습이 모습 모습의 이 유진이 유한타 마찬가지죠. 이제 계속 상승하면서 200일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유한타 한양이 DB 금융투자 계속 연초부터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얘는 이제 신고가를 한번 쓴 후에 이틀간 조정받고 있는 메리츠.